<웃음> 우와, 뿌리 봐. 다 <웃음> 끊겼네. 지금, 네, 다 끊기긴 했는데, 뭐, 지금, 1황1황 사지? 작년은 매출 얼마였어요? 매출. 네. 작년에 한 5억 정도. 오, 여기 바로 옆에 이웃 농가만 보더라도 폭탄 맞고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음. 근데 저랑 딱 똑같은 평수의 매출액 차이가 1억 5천 정도 차이 났거든요. 아, 그렇게 차이 니까 네. 이제 병충해가 심하다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들어갈 때, 지사비올 아미노산제하고 오가노설하고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음. 이제 저는 보통 10일 간격으로 음. 그런 제품 이런 제품 뭐 비싸서 다산이 맞느냐 음. 하우스 작물도 아닌데 시설 재배하는 것도 아닌데 노지에 그런 걸 써서 맞느냐 음. 그럼 제가 그분들보다 천만 원을 더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음. 그래도 1억 4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늘 농사 몇 년째세요? 지금 6년차 정도. 6년. 작년은 매출 얼마였어요? 매출. 예. 네. 작년 에한 5억 정도. 5억 가셨고. 응. 올해는 대충 몇... 얼마나? 아, 올해 뭐그 농산물 가격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올해도 뭐한 4억 정도는 하지 않겠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어릴 때부터 이제 촌에 농사 일을 경기 타고 뭐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트랙터 타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응.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농사지어야지 이렇게 아. 일찍이 생각을 했어 가지고 그럼 여기 들어오신 지가 얼마나 신 거예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와 아,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한 제가 6년 정도 6년 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제가 대학교를 늦게 졸업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 이제 농기계 수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대학교 다시 졸업하고 이제 농사지로 들어왔어요. 아. 잎이 조금 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다른데 보면은 이 대굴기를 이만큼을 음. 만들어내는 곳이 잘 없으니까 이야 여기 보다 훨씬 크네 토의 네. 네. 뿌리가 지금 엄청나네 이 주변에 네 지금 또 수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우와 뿌리 봐다 끊겼네 네다 끊기긴 했는데 뭐 지금 일황일황 사지 네제 손이 작으니까 1랑 3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지금 얼마나 서 나왔죠? 지금 앞으로 한달 정도 한 달? 네한달한달 한, 네, 한 정도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원래 하엽이 다 하엽이 말라가지고? 하엽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정도 말라가지고 아, 그럼 13개 이미 나왔네 네 그쵸 다른 데는 겨울이 올해 너무 추워가지고. 네네네. 마을 겨울 잎이 다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아, 저희 쪽에는 아무래도 이게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좀덜 하긴 한데 저희도 조금 그런 게 심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저는 좀잘 이겨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해 이제 전체 다 바꾼 거는 뭐 기존에 뭐 완효성 비료는 원래 뭐 썼으니까. 근데 그거 아그로솔포라고 감자에다가 이제 제가 감자도 한 4000평 정도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필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곳이랑 안한 곳이랑 차이가 이제 나는 걸 제가 바로 수량으로 느껴 가지고 보통 900평에 400박스 정도 하면은 뭐 어른들이 잘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때 900평에서 아그로솔포를 안쓴 곳은 540박스가 나오고 아그로솔포 여기 이 밭이었는데 여기서 562박스 나왔었거든요 같은 평수가 아니고 여기가 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캘 때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최고 기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이제 아, 이거는 마늘 양파에 접목해도 괜찮을 것 같아 싶어가지고 제가 마늘 지금 만8 0 0 0평 마늘 양파 다 해가지고 한 2만 평 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접목을 다 시키니까 확실히 좀 생육 상태가 작년보다 또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원래 제가 이 밭에서 이게 여기가 땅들이 다 모래 땅 사질 토양이라 가지고 균핵병 이쪽 이 밭에도 보통 300평, 400평 이렇게 내려앉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꾼 거라고는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 다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아그로솔프 넣고, 네. 그리고 예방방제 약재를 열심히 치고 하니까 오늘 지금 보시지만 뭐 구멍나는 데 하나 없이 여기 바로 옆에 이웃 농가만 보더라도 폭탄 맞고 많이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음. 올해 또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온도가 고온이 되면은 균액병이 이제 멈춰야 되는데 더 이제 온도가 저온이 더 받쳐버리니까 균액병 많이 하거든요 주변 돌아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네 저는 확실히 이제 확신을 얻었죠 어? <웃음> 예 요거는 아그르솔프 그 유학이 99.5%로 돼 있고요 과수원에는 나무 밑에만 뿌려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안 농사 잘될것 같은데. 네, 올해 작년에 제가 그때 생육 조사를 했을 때 품만을 그 중량으로 생산량 지수를 계산을 하니까 13.8kg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도 다른 농가들에 비해서 많이 나온 편이긴 한데 올해는 한 15kg까지 건조를 하지 않았을 때한 15kg까지 나오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뒤로는 어떻게 또 관리하셨어요? 월동 후에 첫 주비할 때쯤에 올해는 작년보다 방제가 조금 빨리 들어갔거든요. 다른 곳도 이제 병충해가 심하다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들어갈 때 지사비올 아미노산제하고 오가노설하고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음. 이제 저는 보통 10일 간격으로 비 오기 전 미리 치고 비 오고 나서 또 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스케줄을 맞추는데 아, 그게 오가나 소래요? 네, 이거. 아, 이걸 로었다 네. 몇 리터짜리 이게? 이게 2,000리터. 2,000리터. 100마리. 아, 거기에 지금 오가나 소를 네 개. 네 개. 예. 이거는 얼마나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 어, 이거는 1,000리터에 하나. 아, 그러니까 1,000리터 한 마리 하나. 아. 지사비올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사비올이라는 게 유리아미노산이랑 이제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상품을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유리아미노산 같은 경우 흡수율이 다르니까 아그로솔포는 이제 구십구점오 이제 고순도 유황이라서 알카리성 토양을 중성으로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비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유리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이 총 66% 함유되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식물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18종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해 예방, 이제 식물 스트레스 회복에 상당히 상당한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가노스는 쉽게 이제 유황하고 영양제가 동시에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황, 휴믹산, 풀빅산, NPK 유기물, 미량 요소 모두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마늘, 양파 같은 이제 월동 작물의 경우에는 파종을 한뒤 월동 전 1, 2회, 월동 후 2, 3회 방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땅이 네. 굉장히 여기 촉촉해요. 네, 제가 스프링클러를 미리 이제 수분을 박으면서 네. 돌리니까 뭐 다른 분들도 다들 뭐 수분 관리하시는 건뭐다아시겠지만 촉촉하네요, 여기 지금. 네. 함수량을 좀 찍어 보면서 스프링콜러로 촉촉한 느낌이 정도 수분이 습도가 있을 때 약을 쳐야만 효과를 볼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가 지금 짱짱할 때 약을 치시니까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제 말대로 수분이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에서 한번 살포를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시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수확하실 때까지 어떻게 또 관리하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 관리니까. 네, 뭐병안 되고 지금 온도고 낮고 해가지고 입마름병 하고 이제 녹병 이제 오는 시기가 이제 다 와가니까 이제 병충 병충해 예방적 차원에서 이제 병충해 관리 에 최대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저랑 딱 똑같은 평수에 매출액 차이가 1억 5천 정도 차이 났거든요. 아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그분은 조금 못하는 기에 음. 속할 수도 있는데 그때 망수로만 그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음.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걸 보고 저보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제품, 이런 제품, 뭐 비싸서 다산이 맞느냐 음. 하우스 작물도 아닌데, 시설재배하는 것도 아닌데 노지에 그런 걸 써서 맞느냐 음. 그럼 제가 그분들보다 천만 원을 더 썼다고 가정했을 때 음. 그래도 1억 4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난 거네요 네. 희망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장학재단 만드는 게 꿈이라 가지고 어떤 장학재단? 저 이제 소년소년가장 아 네.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좀 따뜻한 세상을 음. 만들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기부도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뭐 200만원씩 그리고 변농사 지은 쌀을 직접 도정해가지고 이제 이웃들한테 나누는 위탁, 창년군에 위탁해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고 이러는데 한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나누는 기쁨이 이제 제일 큰것 같아가지고 Here we go!